심 예, 신동고 자유 앱계의 측장 여러분, 안녕하십니다에 예, 제가 한번 방송을 못 했는데요. 제가 실은 이제 집에서 운동하다가 문틀에그 머리를 좀 부딪혀가지고 정수리 부분에 한 13방을 봉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그 실법을 푸는데 조금이지도 나아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꼭 오늘 드릴 말씀은 대북 전담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이 전단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의 적국과 합시하여 적국의 이론을 한 여적 행위의 다름아닙니다. 오늘 그 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 지난 12월 2일 날 국회 상임위, 그러니까 외교통 통, 어, 통일위원회, 그 송영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위원장이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어, 1호 법안으로 어, 발의한 또 직접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 대북 전단법,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12월 2일 날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12월 8일 법사위 통과하고요 전부 일방적으로 통해 야당 반대에 불과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그 다음에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방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이 공포가 된 거죠 3개월 지나면 은 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게 지금 그왜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 법을이렇게 제정을 했느냐? 명문 딱 하나입니다. 적정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이게 그겁니다. 120만 어, 적정 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다. 이 이야기를 외교부 그 최종근 차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다가 승진해 가지고 차관으로 갔는데 완전히 자파, 완전히 또라이 같은 놈이 있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원 차관 뿐만 아니라 강영아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변인 모든 국회의원, 송영길 위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적경 지역 주민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 했다. 그런데 주행지 주민들이 피해본 게 있습니까? 2014년에 대북 전단을 날리니까 북한에서 고사 총을 쏘았지 않습니까? 14.5mm. 그런데 그걸 포로 쏘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민에 뭐 피해 있었습니까? 북한이 그만큼 이 전단을 무워하는게 여실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때도 내려왔죠. 또그저저 저 인천에 아시안게임 때 북한과 수뇌부가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주로 이게 전단 좀 날리지 말라고 부탁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보다 더저 키우고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데 전략화 뭐 전략화 다 됐다고 보면 다 전환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핵무기보다 어, 남한이 제일 또 미국이 제일 두려워할 것 같은 북한 핵무기보다 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요 이 전당 같은 소위 외부 정보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실이 그대로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이 각성해서 깨어나면은 김정은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의지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을 속여가지고, 지가 뭐, 그냥 신처럼,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거쳐서, 자기 때이르기까지 신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가짜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우상화 시키는거를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가지고 우상화, 노름에, 우리가 놀아놨다. 북한 주민이 이렇게 각성하는 순간에, 김정은이 저거 그 끝나는 겁니다. 유대식이 와이되버려요. 그러니까 북한 1인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 없다니까요. 아마 그게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 아 속았다. 인식하는 순간 김정은이 망명하든지 자살하든지 한국하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수단을 수단을 팽개쳐버린 거예요. 이게 송영길 의원이 이게, 저, 이, 보시오, 이거에. 자기, 이게, 저,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데, 저도 뭐 블로그 합니다만은, 송영길 1호 법안, 대북 전단 살포금지피, 방금 보라 이거, 이거 엄청 자기가 잘한 거로, 응? 어? 지금, 자기 지금, 자기잘 저, 자기 저,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 양반이요, 완전히 여적제를 저질른 거예요, 예? 이적 일반이적죄 정도가 아니고 여적죄를 저질른 거라니까요. 왜냐 북 적국과 합세하여 그 북한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합세해가지고 적게 이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예? 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단을 지가 법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 김여정이가 지난 6월 4일날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단살포를 금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그리고, 바로 또, 저, 건강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시켰잖아요. 그렇게 막 나가는데, 전날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대북비라 그러니까 풍선, 민간단체가 보내는, 그것만,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이, 이, 이, 이, 이 정신 빠진 이 국회의원, 이게 몇 선인가, 4선인가, 오선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유료원 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가 뭘, 이건 완전, 이거 저, 저, 배신자, 저 국가 반역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생명향 시켜도 뭐할 텐데, 지가 자랑하고 있어요. 잘했다고. 야 참. 그리고 말이죠. 그, 북한 주민들의 뭐 인권이라든가, 북한 주민의 영향이 없다고 또이기를 했어요. 이거, 정부, 만 정부 여당 청와대, 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통일부 외교부 막할것 없이 벌 때까지 나서 가지고 이거 지금 그 전단법에 대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고 특히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가지고 그다음 에 미국의 조야가 거의 들고 일어나다시피해서 이게 정신 빠졌다고 이런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게 뭐 그게 없었다 이게 지금 이게 영향이 없었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전담보고 전부 다 탈북 결심했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탈북자들 우리 3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데 어릴 때 예? 전담보고 탈 탈북 결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권은 제가 뭐 여러 번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짓말쟁이 정권이잖아요. 위선 정권. 어? 입만 열면 숨 쉬는 것 빼고는 그 거짓말이야. 대통령부터, 어? 청와대, 국회의원, 장관 말이자. 이거 어떻게 이렇 거짓말 쟤이 이 작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를 다 통, 송두리째 말아먹는지, 그리고 적국이 이로 짓만 하고,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열 불이 나가지고요, 이걸 저,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에? 그 다음에, 그, 그, 제북 전담 금지법을 바로 하자마자, 미국에서, 저, 국무성에서 바로, 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0시 반에 국무심의를 했는데, 10시 40분에, 11시 20분, 그러니까 40분 후에, 미국무성에서 정식으로, 이거, 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니까요? 입장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정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다 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의 근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미 국무부가, 이건 이제 저저저 국무회에 가지고 심의에 의해서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3개월 후에면 자동 시행이야.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무수하게 미국 조회해서 뭐 국무부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뭐 싱크탱크 을, 언론 뭐 해가지고 조야에서 이걸 엄청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 그대로 통, 저, 수정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유엔까지 말이죠 영국까지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 불구하고 국무게 통해 불버어요 그래 막 가는 거지 문재인 어?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이거 입법 절차 이런 거 그냥 뭐 야당이 뭐 필리버스터 하면서 반대하든 말든 통과인 거 근데 이걸 왜한 자의가 왜 대한민국이 무슨 이로운 일이 있냐 이거야 예? 적극인 지역 주민들 뭐라 저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있잖아요 어 국무회의 전날 적극인 지역 주민 간담회를 했는데 야, 그게 보니까, 민주당 군의원 선거 출마 인사라는 무슨 박흥렬 강화시민의 회 공동대표 이런 사람들 내셔가지고, 어? 적경적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단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냥, 여론조작하고 말이에요. 아니, 그, 적경적 주민의 피해 가한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미 의회에서 말이죠, 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해소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다, 어? 근데 초당직 기금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월 초에, 내년 1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하겠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말이죠, 미국 의회 청문회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에? 우리나라 1948년 기국,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청문회, 그 북한 인권 관련해가지고, 어? 의회에서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니냐? 아, 북한이나 말이죠. 이란이나 말이야. 미국의 적국도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을 그렇게 지금 저, 저, 저 전락시킨 거야. 이 정권이 말이에요. 어? 영국 상원회원까지 말이죠. 한국 직구가 이 법을 제거해야 한다. 이 법은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을 정진하고 유엔 인권 선언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라지게 된다. 이 법이 이미 통화되버렸어요미 국무부는 2018년부터 저, 그 외부정보 유입 단체에 자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장려하고 있는 것을 동맹국 정부는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장려하는 일을 우리 민간단체가 자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 정부가 입법으로해 가지고 틀어마화 버린 거예요. 나쁘죠. 나쁘죠. 그리고 12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그 스티브 비그 미국무부 차관이 차관이 부장관이죠. 방안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이 우리를 전달했대요. 일체 정부 발표는 없어. 언론 보도도 없고. 근데 비공식적으로 이게 전달했다는 게자수 이야기예요.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27군데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다음 헌법소원을 제기한답니다. 그런데 국내외 47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대요. 이거는 뭐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말이죠. 그런데 국내 41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선을 보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 최근 2년간 북한 인권 개리안 공동 제한국에서제한국에 미참여를 했느냐 참여해라 유엔 그 인권 개리안 있잖아요 웃기는 게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우려먹었잖아요 어? 그 자기가 인권을 위해서 한게 뭐가 있어 나쁘죠. 나쁘죠. 그렇게 하면은 어? 양심이 있으면 그러 하면 안 되죠. 유엔도 말이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침해 안고 개정을 근거로 했어요.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일 날 3일 후에 토마스 오해나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안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맞잖아요. 맞잖아요. 완전 죽이는 거죠. 아니, 전담보고 탈북한 탈북자들이 박상학 대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좌발해서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실을 좀 알아라고 말이죠.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도 뭐한 일을 저 스스로 하한 일을 왜 정부가 법을 통해서 막냐 이거야. 이거 뭐 이게 뭐라더라. 3년이야 징역 정리, 또는 3천만 원이야 벌금이야. 3개월 후부터는 말이에요. 예? 웃기는 나라죠 웃기는 나라죠. 이양심에는 정권인가요? 양심이 는는 아,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겁니까? 지난번, 저, 저, 존 볼턴, 뭐, 저,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해고록게 문재인 대통령을 겪어보니까 완전 조현병 환자같이 보이더라. 뭐, 이렇게 썼다면서요. 조현병, 뭐, 난, 무슨 이야기 보니까, 정신분열증이라며, 그게. 그게,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신분열증을 볼 정도로 해야. 제가, 이게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이걸 믿고 싶지 않은데, 이거 맞는가? 진짜 그 그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그다 국제 인권 단체 Human Rights Foundation (HRF)라고 그러는데 이또성명냈어요 북한 주민에게 재앙이자 비극이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선물이다. 그다 미국 싱크탱크 학계 등 조야. 아, 한마디로 김정은 지도력을 강한다, 화 북한 주민 고립을 강한다 화 이렇게 되면은 아, 제가 좀할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도 길게 방송을 하면은 잘안 본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또 말씀드리겠다. 이게요, 제가 왜 이게 전단 문제를 짚을 짚지 않을 수 있냐? 하나면요. 제가 저 2002년부터 2003년 2년간 합동참모본부에 초대 정보작전과장을 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첫합참부장까지첫 보고를 이걸 했어요. 정보작전과 개편한 보고예요. 보고 제목이정보작전과 원래 저 지휘통제정과였거든요. 이렇게 쫙딱 보니까 아 이게 원래 지지통제증 기능에, 그, 지지통제증 기능이뭐냐면 뭐, 심리, 아저그 전자전을 위주로 했대요. 전자전. 응? 원래 전자전과에다가 지지통제전과로 조금, 기능이 조금 늘어났다가, 했는데, 제가 정보작전과로 바뀌, 바꿨어요. 그 개편을 해가지고, 초대 정보작전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원을 사명을 증편을 해가지고, 거의 대가가 된 거죠. 원래, 뭐, 아예 속과였는데,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보니까 현대전에 이보다 중요한 작전이 없어. 이게 뭐냐면은 적의 전략적 중심을 이 작전을 통해서 전쟁 초기부터 와이시퍼를 그리고 즉 적의 전쟁 의지를 말살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전쟁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어? 방어를 하고 말이죠. 그다음 주도권 장악하려고 공세 전환을 해 가지고 뭐 전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작전인 게, 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게 전략적 중심 그런게 그러니까 전략적 중심이 클라우저 에이츠가 한 얘긴데요. 칼본 클라우저 에이츠가 전략적 중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스트레티직 센터 오브 그래프티이 전략적 중심이라는 거 그게 무너지면은 국가의 원천적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전이 이게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에요. 그게 뭐 정밀 타격도 들어가고 전자전 그다음에 심리전이 돼. 심리, 심리전. 그다음에 정그 공보 작전, 민사 작전. 그다음에 사이버전. 그런 게 군사 용어로는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뭐 등등하다가 오게 기능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쳐보니까 이게 이게 저, 저 전단 있지않습니까 전단은 심리전이잖아요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i.o 정보작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심리전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전단을 날리는 게 전단작전 근데 예? 물품을 보내잖아요 뭐 usb 라든가 라메이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물품작전이라고 그래요 물품작전 적지에다가 그래서 이걸 더 어, 심리전에서요, 정보작전에서 외부정보를 적지, 적의 전략적 중심 공략을 위해서 조기와해를 해서 치부에 있는 것을 사실투사라고 합니다. 사실투사. 트루스 프로젝션, 트루스 프로젝션. 우리가 무력투사무력투사 파워 프로젝션. 파워 프로젝션은요, 적지에다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포를 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침투시킨다. 전부 무력투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투사에요. 사실. 사실. 트루스프러. 사실만 정복작전을 통해서 투사를 하면은 저게 무르진다는거 근데 이게 가장 유효한 게 예, 1999년에 걸프전에 이걸 처음 적용했었어요. 아이오를 처음 적용했다니까요. 해보니까 이, 이 대단한 효과를 본 거예요. 이 마다 이게 그래서. 이라크전에 또 지금을 확대 적용했어요. 그래서 효과 기반의 효과 기반의 신속 결정적 정보 작전 i o o m a t i o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이라크전은 조기 전개됐다고 이렇게 합쳐서 최종 분석이 그런 데 있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수단이 근데 지금 민간인들이 풍선을 해가지고 조악하게 해가지고 날리는 그것 가지고 이 기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김여정이가 막 이, 어? 계성공단 남북 연락사무도 폭파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요란을 뚫고 우리가 거의하답배가지고막 입법해가지고 밀어붙이잖아요. 민간단체 풍선을 이용한 전단만 해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군사작전으로 정부작전 여러 아홉 개 기능이 동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면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거든요. 김정은이 우상화된 최고 리더십.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짜 리더십이야. 이걸 이걸 구, 북한 주민들이 깨오면은 끝나는 거야. 북한 주그 북한 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무기보다 더무서워하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정부작진이에요 그게 대국 전담 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를 쓰고 반대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더 장려해도 뭐할 건데, 이거를 또 하면, 어, 징역을 3년 이하를, 징역, 그 다음 벌금 3천만 원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무식하고, 어? 위적성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북한 핵무제, 제가 여러 번, 이, 저, 저, 저, 저, 소개를 했는데요. 아, 이 이게 지금 그 제가 저 2017년에 저 여기 오른쪽에 여기 저 심동보 제도의 필승 리더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 졸전대 어, 2017년 7월 20일날 나남출판사에 발간했습니다. 이게 저 책이 좀 두꺼운데 4 3 4쪽자리 책인데 아이책 이 이 지금 그 상당히 많이 보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351페이지에요 351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사실 투사로 김정은 리더십과 핵을 무력하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실 투사 트루스 사실만 투사하면은 김정은 리더십이 무너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우상화된 가짜 리더십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각성하면 은 무너진다 이거야. 그럼 김정은 체제 끝나는 거야. 그러게 그거를 통해서 또 북한 핵도 가장 효율적 압박수다니. 뭐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거 여러 군데 제가 기고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이고 이거. 이것도 하고 또 강연도 했어요. 이게 이거는 작년 10월 3일 그 KC픽이라고요. 한미 보수 연합 대회 우리나라 처음으로 열렸어요. 제가 그 초빙을 받아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자유와 진실의 파도로 북한을 해방하자. 23분간 강의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제 블로그에 이게 저몇 년도에 올리냐면은. 2017년이네요. 블로그에 북핵 위기 극복 열쇠는 사식투사다 이렇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 이게 그 왕코리아 네트워크라고요. 이게 저 미국 미국 언론사인데 여기 또저 기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에 금년 올해 기고랜드 여기 나왔어요 How to overcom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s political implosion crisis 그러니까 북한 핵 위기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내폭이 내폭 implosion 내부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내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사실두산 협업으로 내놨다니까 북한 사실 투사를 통해서 북한 핵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걸 그대로 전면적으로 정보 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겠다 피한방을 흘리지 않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아마 김정은이 이거요 몇 가지만 말만 이거 민간단체 저, 저 풍선 이, 이 정도가 아니라 막 휴전선에 대북학성기가 다 철거했는데 학성기 젖 더 정설해가지고, 고강, 고출력으로 그냥 매일 방송하고, 그 다음에 증강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얼마나 LCD, 휴전서쫙 설치하고, 우리나라 뉴스만 틀어주면 돼요. 예. 그두가지만 해도요, 김정은 체제는, 그거를 시행한 지한 달에 무리집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보장해. 그데 그거 철거를 안 한다, 이거야. 너 핵, 대신에 핵을 버리라. 핵을, 벽기를 가시적으로 보여나딱 긍정하고 말이죠. 사찰받아라그 하기 전에 계속한다. 하면 부린다. 얘기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근데 이 중요한 수단을 문재인 정부가 장려해도 뭐 하는데 이걸 자기들이 법을 통해서 틀어막고 부린 거예요. 한심하다. 한심해. 흥분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내년 1월 부, 1월에 청문회를 하겠다는데요. 아마 문재인 정권 이거 적당히 생각해 놨다가요, 큰, 큰코들니다딱두 개로, 두건으로 여러 가지 뭐 실체가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딱두 개로 무너져요, 문재인 정권은. 이거! 대북 전단 이거 그 악보, 악북, 악를 해가지고 미국 국제사회로부터 진탄받아가지고 압력받아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코로나 백신 확보를 적당히 생각하고 안한그그 국민들이요 매일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텔레비 언론 장악해 가지고 막아도 코로나그 외국 그다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안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코로나 뭐 예방접종 시작했다 뭐뭐 어? 뭐 그다음에 전국으로 막 그냥 운송하는 거 트럭 막 그냥 실어 나르는 거 비행기 그다음에 맨피스에그뭐 거기에 뭐항공기를 실어 나르는 거다 도잖아. 영국에도 듣고 저쪽은 그 싱가포르 어제부터 어? 백신 접종 시작했잖습니까? 싱가포르.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어제 말이죠 오부 요인들 불러 나고 한다는 얘기가 백신 생산국이 아니라서 우리가 뭐뭐 뭐 확보가 아직 안된 것처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백신 생산국이에요? 그냥 말만 그렇게 거짓말 하고 말이죠. 아이고 좀 대통령님, 제가 부탁입니다. 제발 좀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우리 저저저 저, 저, 저, 저, 자식들 또 손자들 뽐뽀할 바가시 겁나요. 대통령 또 거짓말하는데 나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러가실까 제가 참 솔직히 참 진짜 참 텔레비 끄고 싶어요. 아 당신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지, 지지 말고 정직해야 하고 가르치에도 무 말할 사람이 본인이 제일 거짓말을 잘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백신 생산국이 아니라 아니, 아니 나라가 뭐이 싱가포르 어제부터 접종 시작 일본도 뭐이월 달부터 접종 시작한다고 그러죠 말이야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뭐다 캐나다 어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OECD 36개국 중에 우리나라 33이라면서요, 백신 확보율이. 오늘, 뭐, 그 연합뉴스인가 뭐, 나왔다면서. 이게요, 매일 유수 쏟아지는데, 백신요. 다른 나라 막 접종. 우리나라는 아직도 확보도 못했다. 그지만 이거요, 문, 문재인 정권 무너지게 돼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제가 공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대북 전당금지법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예. 이만큼,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개개방시키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헌법의 헌법 사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통일을 제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지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적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거 정면에 위반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지권에왜 평화적 통일, 자유 통일을 추진하게돼해서 헌법 사조에 대통령이 이걸 해야죠. 그냥 이, 헌, 요, 저, 통일을 추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제여 정부작전에 의한 북한 체제를 와해시키고 개, 개방시키는 거야. 그 북한 주민 해방시키고. 그래가잘 그러니까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잘 통일. 이거를, 이 수단을, 어? 민간단체가 보낸 풍선 그만하려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송영길. 또, 이런 작자가 외교통일위원장이야, 국회. 그, 당신, 좀 내놔! 내가 가서 대신할게. 진짜 참, 욕날라고 그러는데, 참, 방송이라서 뭐, 못하는데, 정략적 사고, 정략적개념 없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어?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나를 말아먹고 있다이 말이야. 하여튼, 오늘, 뭐, 두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많만은이 대북전당금지법은요, 위선의 끝판왕이야. 위선. 나는 위선정권이라고 장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을 위선정권. 근데 위선의 끝판왕이 대북전단금지법이에요. 왜? 북한 인권, 인권, 하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지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을 못하게 틀어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위선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무서워하는 대북전단금지는 여작행이다. 오늘 방송 제목입니다. 하여튼, 이 방송에 공감하시면은, 좀, 그, 여러 군데 좀전파되 주시고, 에 또, 어 좋아요, 좋아요, 구독, 또 공유, 그래서 좀 많이 좀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게 제가 저 합참 초대 정보작전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군사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안 나오고 자부하고 있는데 어, 이걸 좀 많이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하여튼 그대로 이거 무관만들 아주 3 개월 시행 때까지 3 개월 아주 시간 이 있는데 국회 무의제 통과했지만은 이거 깊숙고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거 그대로 고집하다거나 문재인 정권 정말 스스로 자초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